안녕하세요 한글만세 입니다 저는 한글정쌤 입니다 노래로 한글을 배워요 시간이지요 오늘도 우리가 잘 아는 작은 별 노래에 맞춰서 부를 수 있는 다른 노래를 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일 월화수목금토일 요일을 아는 노래도 배워 봤는데요 일곱 글자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그 작은 별 노래에 맞추어서 우리가 불러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지개 색깔 아이들에게 색을 알려줄 때 사용할 수 있는 색깔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. 빨주노초파남보 빨주노초파남보 일곱색깔 무지개 무지개는 일곱색깔 빨주노초파남보 보남파초노주빨 다 들으셨죠? 저희 어렸을 때 무지개 색깔 빨주노초파남보, 보남파초노주빨 이렇게 많이 해 봤잖아요. 이제 그것을 응용해서 부를 수 있는 노래인데 아이들에게 빨주노초파남보 이 일곱 가지 무지개 색깔 알려 주시고요. 그다음에 무지개는 일곱 색깔, 일곱 색깔 무지개. 빨주노초파남보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반대로 한번 해 보는 트릭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. 고남파초 노주빨 처음에 좀 어려워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일단 익히고 나면 굉장히 즐겁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. 아, 이 노래 가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댓글창에 저의 블로그 주소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곳에 들어가시면 가사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다시 한번 같이 더 불러볼게요. 빨주노초파남보 빨주노초파남보 일곱색깔 무지개 무지개는 일곱색깔 빨주노초파남보 보남파초노주빨 어떠세요? 잘 들으셨죠? 아이들과 같이 수업시간에 색깔 공부할 때 지루하게 빨강은 레드다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 같이 불러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아이들 영어로 아는 거니까 순서대로 알려주신 다음에 같이 불러보세요. 아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